유기농업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 돈 많이 들어간다. 잘 안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을 갖다가 일반적인 농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농 자재를 사가지고 했죠. 근데 유기농 자재를 샀는데 진딧물흰 가루가 안 잡혀요.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유통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기술적인 어려움과 유기농이 갖고 있는 고비용 문제를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저희 농약이요. 화학농약도 버벅거리는 진딧물, 응애, 신가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 예. 그러니까 제가 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담농약에 대한 의심이 있을거든두 가지에 먼저 써봐라. 진딧물, 신가로. 화학농약과 비교해봐라 어떤지. 예. 완벽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